안녕하세요 작은서랍입니다 메일로 받은 까까캔디님의 반려묘 사진이에요 태블릿 세번째 그림 시작할게요 유튜버 까까캔디님의 반려명 까까와 캔디를 그려볼게요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제가 그리겠다고 졸랐어요 지금 그리고 있는 까까는 페르시아 양의로 까칠한 왕자님입랍니다 실제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 훨씬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걸알수 있어요 노란 옷을 입은 모습이 봄 개나리 같네요 안 까까의 모습이 완성되어 가네요. 잠깐 멈추고 나갔다가 녹화하는 걸. 깜빡했네요 이제부터라도 보여드릴게요 동물 그림은 눈 모양과 초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렉돌이라는 품종의 공주님이랍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제가 홀딱 반해버렸죠. 렉돌이라는 품종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카캔디님의 예쁜 고양이들을 그릴 수 있어서 제가 행복하네요. 고양이가 이렇게 귀여운데 예전에는 왜 무서워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면 예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침한 캔디도 완성되어 가네요 봄이 빨리 오라고 꽃도 좀 심었어요 캔디 채널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작은 서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